모든 서류나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챙기셔서 직접 감사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든 서류상에는 잘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가 이렇게 작년 4월 3일 날정치회를 조직해가지고 운영을 해, 하다가,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원칙이 이게 정당한 원칙이 딱 확립이 돼가지고 원칙들로 이렇게 딱딱딱딱 해나가시는데 그 원칙에서 조금씩 이게 눈에 좀 저같은 사람이 저같이 볼록나고 무식한 사람이 보기에도 좀 이렇게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일일이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뭐 감사보고라는게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감사보고 하려고 차에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감사보고보다 그보다더 중요한 게 우리 문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건공파 종친회를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딱두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종친회를 하다 보니까 즐거 문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문중, 큰 문중을 이렇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에는 저는 구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무슨 이사의 안건이나 또 무슨 무슨 공사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 작은 문중은 감사가 12분이고 큰 문중은 감사가 6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큰 문중에서 이유를 좀 제기를 하고 그러려고 래도 쉽게 말하면 민주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말이 안믿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참 한탄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잠깐만 제가 마이크를 이 제가 제 말씀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기정이후 씨가 계시니까 정이후 씨한테 잠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목소리> 감사 보고는 감사 보고는 이제 회의 끝날 무렵에 제가 예, 감사보고서 두장 복사해놓은 게 50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셔요. 잠깐만 계셔요. 예, 지금 감사보고를 하는 거예요. 감사보고를 해야죠. 네. 네. 일단 감사보고를 하세요. 감사보고.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회의 진행 관계를 좀 알고 들어갑어다 지금 회의 수리에서 진행이 있습니다 아까 기타 사항이 얼마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하고 감사의 해수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가 지적한 문제 내가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저저저좌수도얘인데 그 지금 무엇이참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냐? 자꾸 큰문중 자국민사인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세요 큰문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청자, 석자, 할아버지, 보금파, 전체 소원이 큰 문중입니다. 그 밑에는, 삼문중이야 삼문중. 개인 삼문중이야 작은 문중이 아니라 삼문중. 그래서, 아까, 헌자 할아버지 소원은 헌자 할아버지 소원대로, 장손 중에 문중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그 밑에 할아버지 속에는 나름대로 사무중이 아까 우리 저신문무전이나백일문년처럼 따로따로 있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크게 보면 큰무중이라면 전체, 보건 오파 후손 전체를 몰아뜨려서큰무이을다니다 그것이 바로 종친이에요. 저는 이제 지지 종친이 그런데 지복궁 할아버지까지는 큰무중으로싹 내려왔는데 그 밑에 가서 아들이 두분 났어. 그래서 큰아들, 큰 집이에요. 큰 집을 꼭큰문이라 생각하고 작은 집을 작은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문이 아니다니까요 어디가냐 큰문이은 지구의 전체의 손이 정신의 전체를 가리켜서 큰 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구 할아버지 큰아들은 큰집 손, 큰 문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손은 둘째 작은 집이에요. 큰 집과 작은 집, 안에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3인증이 따로 있는 것이지? 아니라는 이지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큰 문제로만, 큰, 지곡 할아버지, 헌자 할아버지 손만이가 큰 문제이고, 큰자 할아버지 손은 작은 문제로만 갈등이 생겨버려. 아니란 게큰 집이고 작은 집이요. 그래서 전체가 한테 하고 계어요 그래서 재산도 지옥 할아버지 석산 보상금이 큰 문제 세상이기 때문에 큰아들 손이나 작은손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오 만일 그 할아버지가 큰문제라면큰문제만하되 작은아들은 관계가 없어 그거살아야돼그기 때문에 지국 할아버지 살아생긴 것을 정신에 해서총체적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구분이게말하이고또 하나 원칙 원칙에있는지 감사 좀잘 들어 앞으로 감사 좀드리시요자 우리 얘기합시다 언제부터 정치네가 예산 세우고 원칙 세우로 했습니까 언제부터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왜 문주인이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적으로 해서 위로 치해나가는것이에요 위로서 예측은못합니다자치단체나 국가처럼 일련 예측을 하면 미리서 예산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문주인은 갑자기 이렇 생겨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보라고 있을 것이예요? 그래서, 전문의사가 있고, 존첩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존첩이 해지뭐여서 자,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못게겠구나 이렇게 하자. 그때부터 결정이 서는 것이요. 그것이 원칙이요. 그것이, 그것이 원칙. 뭐, 무엇이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가 이제 회장을 그만두게 당부를 하나 드린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당부 드린다. 여러분들 내가 알아. 민중 감사할 때는, 첫째. 일을 잘했냐 혼제 그걸 먼저 따져야돼 얼마나 이렇게 조절하참 잘했냐고 따져야돼 둘째 돈이 얼마나 부처방하다가 뭐냐 이걸 따져야돼 자돈 하나 남고 잘했으면 작다고 집중해 줘야돼 돈은 많이 써놓고 일 없나이면 책임은 죽는거야 그러나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일을 잘했냐 얼마나 만기이 했냐 이두 가지를 감상해야 돼. 살기 따지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어지다가 지금 돈이 들어왔고 오해만 이렇게 해야 돼. 명력부장는 예산 세우고 말 것도 없어. 없어. 원생부 구차에게 원칙 원칙 따지라고 말이야. 의지에 들어있어 여러분들 사무중 따져봅시다. 어 아까 일회에도 그사무중는데뭐그 분은 예산 세우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용부장은 예산을 안 세워요? 돈 많이 니다 그때그때 한국에 갖고 집행을 해요 그것이 문중 집행이 왜 이여 꼭자신한테나 어디 서 조치체로 그렇게 따지면 모델방으로 해당 못 해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사들은 일을 했을 때 대체 일을 잘했냐그러또이 사업을 지 만들어야 했냐 이 사업에 거쳤냐고 일을 따지고 그러면 잘했으면 잘했다고 못했으면 지가 품어야 돼 그러면 일도 못했는지 붙여볼까 그럼 따져왔어 그러면 추락보내야 돼 그것이 아니라면 잘했 박수를 보내야돼 그런 정치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 깊이 하셨어요자 그다음 다음 주행합니다자 이겨울 사항넘어는승이 다음 장면 넘어 보세요 이겨울 사항이 야, 안 이건 이제 정기안끌린다요 이제 이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야 네. 회식 계정, 회식 벌써 해식 계정. 개정. 회식 계정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정전의회에딱 바꿔진 것이 몇 가지 뿐이에요. 본회장, 현재의 회에는보회장한 사람은 두 사람으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간 회장을 해놓고 보니까, 그때 회식을 4월 3일날 창립 중 해가지고 4월 24일까지 해서 회식을 만들고 수첩 만들고 언니, 혼자 많은 걸참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볼 것이. 우리 집사람 침대 앞에 누워있으 불구하고 나는 옆에서 문중를 한다고 반대적으 하는 것이 해치을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때 충분히 얘기 을못 했어. 해놓고 보니까 뭔 문제였느냐. 회장은 줄어줘야 했더라고. 회장은 주로 문중이라는 것이 고향사람들이에요. 고향사람들 여러분도 얘기 많이 왔는데 사실 고향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향 실정을잘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회장으로 들었으겠다. 그래야 일이 잘 되겠다. 그리고 외지는 외지 출진 회장으로 들었으겠다. 그래서 외지 문제는 회장이 고향 문제는 고향사는 고향 부회장으로 상하고 외지 문제는 외지 부회장으로 상영하고 해서 둘로 되었어요. 그래서 해측을한 장, 두로주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중재산관리위원회 규정을 폐지를 합니다. 이 문중재산관리 규정은 회칙이 만들기 전에, 아예 한부로 세상을 팔아먹더라고, 안되었어 그때는 그냥 일곱 사람만두 장만 찌르면 그냥 팔아먹어회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 재서하면회의이가 없다고 하면 일곱 도 이상 법적으로 허용 되거든. 그래서 부하부야 관리 기정만 들었어. 앞으로 절대 관리 기정에 의해서 결의하는 것은 법원에 허용이 없도록. 그게 그래, 맞는 것이 내가 재산 관리 기정을만 들었는데, 일단 회칙이 생기기 필요가 없어. 중복이래요. 그래서 폐지를 다는점그 다음에 고문하고 자문위원을 들어왔으겠다 현재는 러면불합사람상대려주는정식으로해치에다가 고문과 자문위원을 투어, 합법적으로 두어가지고 회장이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문은 회장 지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제 고문이 되는 것이고 자문위원은 회장이 아, 자문을 했었다 그래서 이것은 결의이 아니라 해치에 와서 회장이 추대만을 이 사람을 고문을 했니고 보고만 끊는거예요그 추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인물로 수시감사해서 장 정기감사로 바는 명령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이번에 감사를 해놓고 보니까 감사 내령에서 감사인물을 수시감사 수시로 감사해갖고 저기 보호한다이럴때그거 그래. 그러니까 자칫하면 감사가 월권에 없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지 감사가 도장한다고 있어 지금 돼, 너무 계속 나가고 있어 감사하면 돼. 끝난다고 감사하고 일하고 있는지 컴사하자고는기존이있으면서자 그럼 일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월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위로 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단일로 그냥 결산됐거나 한번딱 결산되도 그렇게 딱 바꿔봤습니다 그것이 회직는 내용입니다 어째 이상해서 의의가 있으면 얘기하어요 그러면 좀 통과할게요 의의가 있습니까? 예말씀하세 자, 어, 저, 저, 저거 메모주세요니까 어. 음. 음. 감사하다 니까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대종심들이렇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하고 1년에 딱한번 보이시는데, 감사라도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더가지고 감사라도 제대로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기 감사 1년에, 1년에 한 번만 딱 해갖고 그냥 마무리를 줍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한번더 질문해 주십시오. 자, 네, 알겠습니다그떻게 답변하죠. 어떻게든 월렁도 필요한는 얘기야. 그러나, 나는 항시 뱉는다니까 이것은 문제는 식구 길이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식정이 서로 규대에 가서 미래에한번 한다더라도 사고가 났다 하면 감사해야죠 그 특정 조건 그때는 이사를 내려가지고 회칙에는 1년에 한번하도 되어있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자 하고 결의하 하는 것이요 하는 것이요 회칙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을 하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건 한 번입니다. 왜? 폐단이 없어지면서. 이해하십니까? 자, 일찍 계정 내에 또 의료가 장 통과합니다. 자, 여기도 이해가세요. 다른이해가 네, 이 여기가세요. 정기 강사 일행 한번 같은 경우는요, 진행자나 음. 혹은 집행자들이 그, 월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라는건좀 그렇고요. 출시 감사라는 건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남아서 감사를 하고, 감사하고 최종 목적은 여기 행하는 그, 정체된 회원들이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진행 옳고 그름, 이런 것을 일목요랄하게알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는 정비적으로 감사를 해서 어 총액 때는 정확히 할 뿐더러 또한 중간에 지적되는 사항은 이사할 때라도 어 이걸 지적해서 이렇게 시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사항을 전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 그것도 꼭 그렇게 규정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냐 피, 아까 얘기한 피를 하면 아따 이번 사고를 해버렸어? 알았으면 돼? 그럼 다음에 내장 이사에 토론이 서의 이사 풀려갖고 이사해서 이거 뭐감사식하고감사 감자 해봤어 그렇다고 개험을은꼭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는 하자면 없습니다 하자면 하자. 그러고 아니. 그러고 들어가 들어가시고 아까 도했지만 이번 일 끝나면 뭐돈집행 것이 없어 감사할것없 100대 후뭐 예비 서대 후식이야 뭐이야뭐 100대 후식이 그런 원양0도안좋이 그러니까 이대로 통과하는 1개인인이 이제 도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제가 안건을 그, 철충안으로, 어, 이걸 전기감사로 단일화 한다고 했는데, 예, 전기감사는 1년에 한 번으로 그렇게 단일화 한다고 했는데, 에, 앞으로는 뭐큰 사업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거기에 좀 부연해가지고, 어, 좀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사회를 열어서 감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로 좀 보충. 그럼, 보충.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단서를, 정말 예. 예. 예, 어떻게 하냐면, 어, 예, 가래서 지금 감사 임무를 정기감사하되 필요시에는 예. 예. 예.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이런거 예. 예. 예. 예. 박으면 되거든요. 전기감사 하되, 필요시에는 이사계를 해서 수지감사 할수 있다. 여기까지 바꾼다 이제 여기 없습니까? 없죠? 또 있습니까? 두 가지 안건 중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채택을 할수 있도록. 아, 그런데 그러니까 네. 지금, 어, 원하는 한 건으로 확장는데 아까, 어, 수지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이사계를 할수 있다. 그것만 집어넣으면 될게 전기감사, 감사하되, 를 필요시에는 네? 이사계를 할수 있다. 그렇게 네. 바꿔야 된다고. 네. 음. 그래게 되었죠 그럼 되었죠 예, 예. 자 의미 없죠 에이. 자 그럼 통과합니다 에이. 예 그렇게 저거 이, 이 수정에서 오는 수정 통과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해치기로 이제 저거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부회장도 불을 들이고 등등 회장도 그만두기 때문에 일괄 사태를 하고 새롭게 뽑자고 있어요. 의미 없죠 현재 이번에총사대 결입 예. 의미 없죠 에이. 예 저거 응? 저 전자 서울 총사태 계리 이상수 저는 참동에 그다음에 에, 지산사 유적지 관리의권안건입니다 아까 그 현장에서 설명했지만 아파트이해놨하는지관리를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큰중 유사가 해도 되지만은 저만 전담으로 할수 있는 유사가 따로 돼야 된다고 이거 또 헷갈리고 또한단 앞으로 지방문화재 환경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체제를 검토합니다. 이건 전담하는 유사가 있어 갖고 이렇게 여산도 한다 하는 것을 자료 이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만 전담하는 유사를 한세명동 쓰겠다 그렇게 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세 명은 지난번 그저에 4월 14일 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두대 지산사 유족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있고 일을 많이 얻고 소촌한 사람이다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추진장 추진위원장 지냈던 본주 같이 일했던 문지 그리고 김원이 이렇게 세 사람으로 해서 지산사 유족계 관리위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결의연마가 있습니다 통 여기 여기 결의지원 그 이사하고 여기서 좀통과 해야 돼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가보면, 이 얘기 하십요 자, 그대로 좋으면 좋다고 누구 얘기를 하십시죠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관리를 해주신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으면 자생입니까? 자, 돈 많이. 그 다음에, 관리 기금 확보 5천만 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기서 관리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큰그 문제에다 명질해갖고, 내 중에, 그래도 없겠지만, 많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 때는 지사사 모회가역도적으로 그럼 뭐 하려고. 그래서 지사사 모회는 특별하게처럼, 따로 5천만 원을 딱뛰에서세 사람 유사들 공동으로딱 적금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1년 안에 2억만 나올 것같아 그런 거 가지고, 1년에 제사를 모시는데한 번은, 오늘 모든 모신 는에 필요 없고, 한번보시는 재산, 재질, 경비. 또때 관리라면, 그풍푹꽃이하면 산에 또더 많이 있나요? 또 나무 관리해야 돼. 기타 등등 나와. 그렇게 해서 최소한 도 5천만 원 기금입니다. 여기서는 죽어도 못 썩는 것이고그래서 이자 된다. 여래서 5천만 원 기금으로 따로 해놓으면 좋겠다. 이 안에서 지난번에 이사에서좋은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음에서돈부어가야 되니까, 총을 엎지니까. 이사에서는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자 얘기 의의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자 누구? 누가 구누 제안을 해야지 의의가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네, 자 아까 누구지? 통화입니다. 어, 저, 자 의의가 없으면 5천만에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거기에 대해서 저, 잠깐만 제가 통과됐는데 한마디만 중국 발언을 자, 여기 유적지 관리의 건에 있어서도, 우리 그, 감사 중에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사는 여기는? 아니, 이이 문중계, 문 이거 문중인절의 감사 감사 감사가 되지. 그렇죠. 음. 아무 예, 예. 정치 예. 안에 유적지 관리인가 있으니 당연히 있다고. 예, 예. 일체의 문중계 다 감사.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그, 단척을 해야되고 절 밟히로 그 책재를 해야되는데 이번에 한번 해야되는데 아까 그 문화재 급축사 이거 암튼이 나무가 몰라간 상태에서 해야되 그러면 뜬다 합니다 그래서 1년을 해야되는데 그 통통잘 되니까 1년을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뜬다 하는게 2,000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가 여보세요 필각지인지 2,000원을 뜨는지 단축인지 2,000원을 들여야 그렇게 최고로 좋게 하려면 그러고 그러면 금리가 좋아왔지만 천억 정도 되면 될 것이오. 그래서 농량도 로 당첨 예산으로 천오백만 원을 길에서 확보를 해 놔야 된다. 지금 해 놔야 된나고요 이제 어째 이의 있습가없습니까 당첨해야 될까 봐 당첨해야 지 아무런 보증도 없겠네요. 그러고 이제 천오백을 하지면 요것은 이제 입찰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신 것도 없죠. 부산 선정가 보는 것이야. 예산만 세우는 것이지 이제 이걸 다 쓴다는 것이 아니야. 이 일단 해야 예, 돼. 예. 네, 대전에서 온 정연기입니다. 그동안 예. 이렇게 집안에서 많은 고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는 모르겠으나 방금 전에 임원총 사퇴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제 회직 개정은 다 됐고 예산 세우는 거나 모든 것은 새로운 임원이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전체 그런 거를 좀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아니면 예산을 다 세워주고 또 집행할 것을 선정해서 다음 임원에게 넘기려고 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요정입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임의, 임의, 이미지, 이부정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금년도 사업을 계속 섭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재 제한에 관계 없고 또 이것은 새로 입안질이 부정되는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할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계속 사업이고 또 우리가 이제 여담에 이번이 이제 부정이 하는 것은 그때 이사에서 따로 결의를 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2013년도 어 당첨비 1 5 0 0원 총회에서 결의를 해주라 이겁니다 집행은 여담에 있는지 알겠죠 이해 가십니까 어디까지나 총회에서 이 예산은 총회에 결정이기 때문에 임원지는 새로 허고하면 그게 아닙니다. 총회에서 해야 돼 새로 해도 총회승이해야 되고 지금에서 총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 법적을 하지 없습니다 여기 가시죠. 이. 예. 그래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로폐 표정권 공로폐에서 유적기 기획 및팀 수임자 정동의에서 공로폐를 솔직히 지하원도 이사에서 계해하고 공부 저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총계 계산 아니 기서 이사의 계산 이제 이렇게 공연표 가 하나 하나 주중에서 총이 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총이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웃에서 이기능보도 보호가 됩니다 보호 그래서 내 동생들이라서 얘가 참 고민을 당는 사실 동생이 십삼일 날 여기서 결산 먹을 때 중에서 체모가니다 실상에 수, 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발 그대 오고, 통행이 오고, 그리고 하루에 바깥 두끈대상했습니다 낮에는 눈이 뜨니까, 그것도 공당가, 부천성에서 동생이 아침에, 나가, 같이 오면 나가, 둘에서 바깥 이천성에서 두 끼, 그 동생 왔다 갔다 하그 외에는 한 푼도 안줬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지가 그럴 수가 있냐? 우리 강원에 아직 없어도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내가 일한 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이고 조상님을 위해서 했고 또 형님이 나이 많은데 안될 것같으 내가 형님 걱정했 해준다 내려와서 이제 그러면 아니요 공로평한 것이 보증금 로올려가랍니다그래 책상에 놔두고 앞으로 아프간에 했다 이전에 벌써 봅니다 그래서 팥을 뜨면서 그냥 공로평에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빈각건축에 고강건축 고강 석조시공 연해석재은태 정말 진심으로 해줬어요 참아라 고생 내 동생이 어떻게 까다롭던지 아주 심을해봤습니다 일일이 오디션을 지켜갖고 욕 잡으면서 다시 다시 그래서 그 말없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차해났어요 그래서 저이사해에서 견해갖고 감사패를 하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저 그 석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제 실환지 도원에서 인수를 했더만요 그 도원에서 아마 내리적으로 인수를 저 평면상 이제 면회적으로 그대로 현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과학권 뭐 전부 자기가 하고 있더만 근데 이 사람이 겁나게 희생되고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렇고또 하나 고마운 것은 이두 대가 두 대가 이런지 데 돈을 정해놓으면 할 데가 없어요 이모못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로만 가져가고 그래 런데여가아 가져왔습니까? 딱지어놓면기호이 차로 가 그럼 그냥 직시에 가져와 그것만 해도 일치자는데 얼마나 돈을 줬어요 그래서 물심량으로 돌아있다고 해서, 거기도 감사드려요해 주었습니다. 네, 여기 네, 보호사항이 네. 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네, 우리 총무사가 진행하나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 임원선주. 임원선주까지 어디가 있죠? 3번에 있습니다. 3번이요. 의견사 안에 3번. 의견사? 3, 3 2, 어? 어, 아, 아, 자체는. 아. 그 어, 거의 그그 빠졌다. 어, 3번이 2개월 사항이 아까 회직 개정인데 3번에 만3선진국권 빠졌습니다 예, 회직 개정에 따라서 회장 하나, 이제 2개월 사태부에 해당이 아니다 회장 아닙이다그 다음에 2개월 때까지 해당이 회장이 안 돼요 내지구는 근데 현재 는의가 오는데 회장 1하고 부회장 2라고 아까 회직 개정대로 이사는 20인에 감사 2 그리고 공무및 자문위원 추대나 총무위사 재무의사는 후임 회장이 할 것인데 어, 나주고 우선 회장 부회장 둘, 이사, 이십이 감사 둘 이렇게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 13일날 내 동의가 결산보고할때 어차피 뭐였으니까 그때 열 여덟 명이 뭐였어요 그때 서울에서 제일 이도 왔지1열명이뭐이이름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였으니까 한번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감사나 이겨 한번 모여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때 지금, 그, 여행, 계획을오는데 그때 총에다 내놓고, 시끌샥거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사전에 이해를 들어봐고 이해를 뭐 해가지고, 대사에서 이게 그렇다면, 그것을 이사에다 보고를 하고, 그 이사에서 회총에 내놓을 때, 이사에 결의 안전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총에 내놓고, 박췄분 빨리 끝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견를 들어보니까, 그 이견 결과가, 행위장은 일단 도주하자. 그때 하자. 하고, 도의장은 어떻게 이게 이거는 결의상 이사회 결의상 이제 총에 이게 을 놓는 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것을 보고니다 도의장은 두대. 마을 거주 부의장은 문기 조제 섬유하는데 문기가 하죠. 왜? 마을에 그분 중에서 이제까지 그 대원중 좀종비하기부터쫙 해왔고 실정하니까 문기로 좋겠다. 그그다고 완전히 박수 쳤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큰집 이제 큰집 존에서 문기로 해서 마찬사장 작은 집손 그래서 그 외부인사에서 현재 총무사는 내원이를 부여서었다그 박수 쳤어. 그래서 부부장에는 문기 마을의 문기 외지에 내원 이렇게 이사해서 계려고 계련상을 보고합니다. 그감사는큰집 손에서 성수 먼저 성주하고 를 작은 집 손에서 상주하자. 를 상기. 어찌 하는게 다 좋다고 이게또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사하고 재무사는 회장이 하는 것이지만 총무사는고 고향사는 환호하자. 이게 회장하는 것이지만 일단 이겐 들어봤어요. 환호하자. 그리고 재무사는 현재 성화를 다 하자. 이렇게 뭐, 이게 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장한다는 문지한 사람은 내지는 어... 내원이 그리고 감사는 큰 중은, 아니, 그큰 집은, 어, 성수. 작은 집은 상기. 그리고, 어, 초무이사는 큰 집에 환호. 작은 집에 겸무이사 이렇게, 어, 이사에서 결정된, 결의된 것을 내가 상기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요 문제만 해서 결의하고 넘어갑시다. 어쩝니까회장은나와주 우선, 부회장 부하고 그, 저, 감사하고, 청문사는 좋은 사이지만 일단은 이사회에서 개정했으니까 어째 여러분들 이사회 결정 받아들이는 것보다 박수로 주로 아니면 이게를 이해해 보십시오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대로 한번 라요 그냥 하는 그냥 이렇게 박수쳐서 통과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본인이 내가 타당성이 있고 할 자신 있다 하는 의견도 들어보게끔 실제로 본인들이 한 말씀 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데 회얘기 예, 지금 빨리 얘해서이게 그때 이사를 다 들었어요. 이사해서본돈도다 예. 얻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중인께 들 필요 없이 다 돈이 얻었으니까 여기서 좋다. 좋다고 그냥 바로 은협선 박수로 재택하면 통화되는 거 하고 이제 예, 회장 문제만 따로 이제 보호했으니까 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다 들었단 말이죠? 예. 다, 다 들었어요. 이사회를 했습니다. 예, 분명하십시오. 이사회는 이사회 계산이 이제 총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것에서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 총회에서결정 해줘야 돼요. 근데 어째 부회장 감사, 아까 그 총무사, 재무사는 이사이 예, 예, 예, 예, 예, 제가 말하면 자꾸 이렇게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전년도, 이렇게, 전년도에 이렇게 감사나 회장이나 부회장이 있는데, 이 일괄 사, 사퇴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통과되고, 아까 내린 성명이있잖아치 개정에 따라서 일괄 사퇴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아, 국민들도 또 뭐, 저, 정부 저축법바꿔서면싹 일괄 사퇴할 필요가, 그것 똑같습니다. 네, <웃음> 네 통과되었습니다. 번째는, 네.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이사회라고, 이제 방에서 이사, 사람들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정치례를 그러니까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초기 때문에 박수만 쳐보자. 이것은 어디 가나 웃을 일이거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아, 그럴게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 그, 또 오해라고.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의 해서 저아다내는이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회직에 보면 이사회 결의사항이 총에 내용을 부양건 결의라고 딱 회직에 나와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결의했으니이 이제 총에서 알아서 해주오고이사회 결의사항은 보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의하면 여기서 결의하면 안 하면 안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 제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을 조준회장님이 이렇게 정동조아지께서다 배지껏 되어 오셨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번 초기에서 결정, 결정을 해서 여기서 박수치고 넘어가 보자 이 말은 지금도 참, 이 앞전 조직처럼 이 조직 새로 형성되는 조직도 이렇게 동조아지의 힘에서 게 그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안녕하세요. 새로 이렇게 여기서 나온 사람들 을 이렇게 새로 추천해서 새로 회장단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죠 그런데, 저는, 하나, 개인적으로 흥분한 것은, 동주아제 혼자 했단 말 빼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사회를 8번, 총에 2번, 1번 하고, 한 달에 펴면 한 달에 해서, 한 달에 1 0한 번꼴로 해서, 이사를, 이사회에서 이해를 좋아셨습니다 기대했으면, 흥미했어요. 그런데 또, 동주아제 혼자, 혼자 했잖아요 거기서 열이 나요. 동주아 아, 그래서 전화보고, 뭐 때문에 합니까? 음에 2번. 이사회 여덟 분, 납작 다해었고 여기서 본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를 집행을,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가 혼자 온 게, 나그놈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경과 보고, 이사회납작타까지다 지었습니까, 여덟 분? 또 그런 얘기만. 그만 삼가하세요. 동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가 예의로 다있어요 그걸 삼가해주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사회에서 계대 내는 것이하만 여기서 범부로도 있다니까요 그 관계없어요 이사회에서 계대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면 아니요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계대했습니다 총회에서 계대해 주십시오 라고 내놨게이얘이 아니면 아니면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세요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크로카는로 네. 여, 좀 하고. 야. 이제 좀 예, 예. 어,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저보고 어, 2010년 4월인가 3월인가 어, 그 석산과 제투를 파는데 추진 이혼장을 만들해서 제가 이혼장을 만았습니다 이혼장을 맡아가지고 어, 신하고 협상을 하려는 그 과정에 보니까 이미 2008년도에 허가를, 어, 서류를 내줘가지고, 2010년 5월 25일자로 허가가 이미 나버렸습니다. 그래, 도저히 더 이상 어, 신화에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제가 마을에와서 회의를 하면서 30억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30억을 안 주면 절대 우리를 협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려간 것이 제가 10억을 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을에서 저한테 전부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냐? 네가 물 간디 2억 5천를 허기로 했으면 그대로 끝내지 그것을 헐락하냐?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회장님이나 모든 의사님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10억을 제재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10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동네에서 또 직장에 다니고 하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동네에다 매년 5천만원씩 돈을 주니까 그래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5억을 준다고 저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이 문제가 생겼냐 5억 준다고 하니까 그때 동네 몇 분이 계약을 해줘 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나무를 다비용고 하니까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공과 종친회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일로 종친인 정종현씨를 갔다 월야같이 찾아가서그 사람 신장투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분한테까지 사적해가지고 인각증명까지 받으다가 보호공과 종친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동네에서 만일에 저희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그런 게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네, 회장님이 그쪽 회장과 최종적으로 담판해서 10억 5천에 저희들이 지금 받게 된 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 문제 생겼냐 지금 석산 저것을 여러분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바위 저것이 떨려 나갑니다 그러면이 바위를 반드시 안 잘리면 나중에 10년 후에는 아주 그 정상이 훼손되어 가지고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 나는 8천평만 해서 9천평만 팔자 그런데 결국은 많이 팔자고 10억 5천을 받았습니다 15억 5천 받았는데 문제는 또왜 생겼냐 지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가 제 1회 종회입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자, 작년에 우리가 회의를 잘 해가지고 10억을 받게 되었다, 1 5억천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앞에 처음부터 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회장님이, 자, 이 일을 묘도 거치고, 지산사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회장님이 하겠, 하시겠다. 하 그러면 저희들이 왜반대입니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반대인 줄 아십니까? 회장님께서 전국 혼자 지금 다 아이디어를 짜고 와서 이사들 모이라 뭐 해가지고 바, 발표하신 거든요. 그게 얼마 되냐면 지금 한 3천 써졌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모여졌으면 그돈 10억이 모여지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과연 할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도 사고, 할아버지 묘도 거치고, 지산사도 짓고, 이렇게 했다면 누가 여기서 지금 차련이 모든 회장님한테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거예요. 10억에 모였으면 지금 3억 정도를 써져 버렸으면 3억 가지고 그 3억에다가 10억에다 버티면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매년 나오든지 연마다 나오든지 돈이 매년 나올 수 있어서 걱정 안하고 여러분 후손들이 얼마든지 살수 있고 얼마든지 자할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지산사도 만들고 묘도 거치고 묘도 거다 하신다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야. 지적실, 시묵재백인정또상각문족 매년 할아버지들이 다 잘해서 우리들한테 물려줬지만 은 그거 고치는데 지금 돈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거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중돈으로 써야지 뭐어가고 제가 고치겠습니까 지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단청을신다는데 단청이 1,500만원입니다 저가 지금 저대로 놔두면요 몇 년에 가서 또 단청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까 5천만원 기금을 확보해놨지만 은 저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왜? 3년에 당청할지 5년에 당청할지 예를 들면 2천만원씩 들어가서 해야 될거아니까 결국 5천만원 확보했지만 그돈 떨어지면 또 군중돈 써야지 저걸 안 쓰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산사 지산사를 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은 후손들이생각을나 누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갖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냐 그리 이미 만들어진 지산사였습니다 그 옆에다가 그래서 할아버지니까 보기 싫으면 좀 복원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10억 5천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1억 받은 1억을 돈으로 받았으니까 9억 5천 가지고 어디가 무엇인가 하나 해놓고 그 나머지 돈으로 저는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제가 회의할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제가 회장님한테 자주 곤도고 이, 뭐, 반대도 하고 한 겁니다.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장님이 지금 오늘, 회장도 이따 여기서 뽑는다. 뭐또 뽑는다. 근데 이미 다 각본도 짜지고 전부 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 큰문 중에 지금, 아 작은 문 중에서 동교하지, 회장 하셨지. 종무, 내 네온시 했지. 재무 성하시 했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 분종도 한번 줘봐. 응? 1년으로 돌아가든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든지. 숫자 많다는 예를 들어 이사가 저희 들어왔고 큰 큰, 작은 분중에는 4개 분 중에 들어갔고, 큰분중에는 2개 분이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세사람은 12명은 작은 분중 사람이고, 6명은 큰분중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내가 큰분중 분쟁, 작은 분중을 따지냐? 전부 회의를 하면 참바 손들어서면 다그쪽 들어가고 말하 자리도 않고 전부 넘어가서 지금 이게 넘어간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장님 내년 총회 때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발표하고 우리가 돈을 쓰십시다 한마디라도 누가 그 옆에서 그런 말씀하셨으면 회장님은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건다 이것이 그건지도 않습니다 왜 할아버지 이런는데 뭐가 그리 그건니까려요무가 내년에 오고 이렇게 해서 차차 허위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회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회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남은 돈이라도 어떻게 쓸 것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 작업은 국민의 돈 남던지. 예, 그냥 지금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솔직하 논의하고, 문중별로라도, 아니면 개인별로라도 어떤, 그 의견을 종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다 정해갖고, 이제, 면도 끝나버렸다. 박수 치고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시되겠습니까? 진짜. 그면그 돈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뭐라는, 그, 저거 지금 하락기 땅 팔아선 돈이니까, 오래간만에 저희들한테 온기회예요그 10억이 아무 데나 생깁니까? 이제는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을, 이렇게 시신사님 다 써보고 다음은 매품 갖고못든다고뭐 쪽가 사고 뭐 쪽가 사고 아니 정말 지금이라도 나머지라도 돈을 모아서 할아버지를 나중에 자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무신 한 날을 매년이면 달마다나 나오게 딱 해놓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일도 하고 뭣도 하자 저는 그것 때문에 회장님한테 제가 뭐못 드십니다 하고. 얘기도 하고 음? 그러시면 안됩니다 안, 되,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 저희들이 회장 뽑고 뭐 종목 뽑고 뭐 뽑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한가부터 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회장이 바르게 쓰고 옳게 쓰고 못쓰면 저희들이 잘못 썼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몇사람 예를들어 이사도 롤래갖고자 이것은 뭐찍었냐 박수쳤어 다끝내버렸어돈 써버렸어 지출해버렸습니다그 보면 나중에 남은것이 뭐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장도 뽑고 뭐 뽑는것도 다 좋지만은 이제는 저희들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는 정치네 없어도 됩니다 왜 없어야되냐 만일에 저정치내가 옛날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면요 저희들 재판에서 찍어서 못이깁니다 왜그러냐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예를들어 갖고 이사 누구에서 돈몇팔 팔아먹는다고 도장 찍어줬으면 2억 5천에 넘어간 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치대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대도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누구하고 결정해 가지고 너희들이 2억 5천에 귀하했다고 하느냐 택하가 없지 않냐 네, 저한테 저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저것들이 제가 한편 국정에 가서 저 민원을 내가지고 너희들은 안된다고 제가 중지시켰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민원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 네가손해배상법정인 천문을 전부 받아라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증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계약도 안한 놈들이 어떻게 해서 뭘 갖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걱정해서 따지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돈만었으면돈만었으 명수증 계약서 전부 갖고 왔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된다 하니까 5억 준다 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5억을 가지고 나는 15억을 란 상황에 동네에서 계약을 해줘 버리니까저것들이그 다음에 계약하자 하니까 밖에 휘불고 뭐 모른 척 휘불은 거 나보고 내가 그랬어요. 네 근이 만나갖고, 부회장 두 사장 만나서, 만나서 네가뭘 갖고 했냐고, 이렇게. 이미 동네에서 다 어른들이 계약해줘갖고 했는데, 그건 당신들은, 그래가지고탄 나무, 그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과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하자. 인제는안 되겠다. 이제 도 왜? 동네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 참았지만은, 이제는 재판하자. 돈은 내가, 제가 되겠습니다. 그서회장님한 말씀드렸어요. 돈 제가 된다겠습니다. 재판하자. 그래서 매달 며칠 다 그래서, 은왕니 한테도 갔다오고 구만이도내려서 변호사도 만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정치가조사됐됐는데 만일에 이정치를가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또통산 지금 저 10년 후에 저 끝납니다 저도 좋습니다 또팔아먹자 어떤 놈이 쏙 꼬석꼬석 해갖고 그때는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서 10년 후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도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그 그 이후에 어떤 놈이 도장 찍어갖고 팔아서 예를 들어서 먹어보고 변집거리를 해도 저희들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니까, 10억 전홍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서심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기 싫으시면, 국문중은 지금부터 지금 동익시 집에 가서 저돈을 어떻게 우리는 써야 될 것인가를 제가 아까 나눠드린 대로 의견을 집에해가지고 서로가 자금민용, 자금민용 대로, 국민용금민용 군민중, 대로 어떻게 돈을 쓰자. 어떤 의견이 집합됐을 때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도 제가 어디다 버튼 거나 뭐든 거나 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제 이야기를 틀렸다 그러면 답은분 중에서도 너왜 그거 틀렸다 너뭔때문에 그러냐 저큰분 중에서도 네가 왜 그러냐 서로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야, 야, 야, 야. 제가 이야기하겠니 음.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이사이 혈택에, 이 형님이랑 참사하셔가지고 자, 돈을 많이 썼는데, 쓰는 중인데, 이무, 유적비랄지, 정갈지, 이무 이렇게 공사를 벌려놨으니, 요놈은 이대로 끝내자. 이런 말씀을 ]야.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돈을 많이 썼니, 덜 썼니, 이것이 나쁜 얘기니, 그런 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번, 그공조제도를이적비는 그랬더니, 그럴까요? 형님이 그랬잖아요. 시반일를 했을 때,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든지이 공사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 자금은, 우리가 다음에 서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집행부한테, 뭐, 돈을 봐 있었니, 뭐, 허술했 있었니, 큰집짝 뭐, 자혀천이 의미가 좀 좋, 별 좋다. 자, 이런 말씀을. 네, 아,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게 이미 써버서죠 천도를 뭐라 하자. 발 바로 바 나한테, 자, 어, 자 바로, 바로, 제가. 자, 또한마 지켜본 결과를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가, 제가 나설 계제는 아닙니다. 근데 예. 나도. 저, 불루한 이렇게, 이렇게 아버님 밑에서 커가지고, 집까지 마을 그, 하시는 건 구경만 하고 살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 기여한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옛날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왜 싸운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한 자손입니다. 근데 그한 속에서 그, 어머니만 좀 틀릴 뿐이지, 아버지인가, 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이, 한 형제인데 싸워, 그, 자기가 정통성을 주장하다고, 그 내가 옳다, 그래갖고, 이제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어디까지나, 어, 하목이 최고입니다. 그 옛날 말씀에, 하목이, 마음복의 근원이, 3옥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견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한, 하나로 의견을 일치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진짜 저는 정말 이렇게 객지 생활만 하면서 봤지만 정치,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을 함께 이렇게 발전시키고 기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남한테 가서 이제 큰 소리도 칠수 있다. 그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근데 제 잠깐 보셨는데 아까 그두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먼저 우리가 우리 회장님이나 이준희 형님 부회장님이나 너무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두 분이 다 고생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 어, 이 앞전 임원들이 하신 그 공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웃음> 어그 다음에, 이제, 유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 동생, 저, 증, 두인 대명, 대명이지. 이 네, 문명이 그그저 이제 동생이 하는 말도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런 점이 모순점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한 거니까 우리가 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디서 어,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개선 개선할 점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봐가지고 서로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의교사를 결정하시면 음그 탈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어치긴 공개 공개 투표라 보다는 비밀 투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저 이제까지 우리 회장님이 하신 의사 수렴 과정이 조금 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또 우리 정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아 그러면 우리 비밀투표로 해서 쪽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 반대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개선해서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나 아랍 사람들 꼴납니다. 그게. 이게 가족 전쟁이 세계 전쟁이 되고, 이게 평생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좋은 자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항상 예, 화목하게 좀 저, 내가 내 생각만 옳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또 생각을 이렇게 현명하게 조화를 이뤄서. 오늘 웃으면서 해줄질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은 없는데 이렇게 또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이중희 종치님 의견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한두 가지 하랍니다 첫째로. 그, 나는 8천만원까지 해서 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팔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하고 당초에 계약을 할때 1만평이 이짝이으로 계약을 했어요. 8천만원이면 2억안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계약을 1만평 정도라고 판이 됐으면 계약서 보면 1만평 정도였는지, 8천평 안한다고이어요 그러면 계약조건에 1만평 정도라고 했는지 안 돼요? 그래서 허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다음에 아까도 그 회장 회장이나 그런그참속상인데누구는 얘기하지만 어째서 회장 만대로 했다 하냐 말이야 어째 회장 만대로 했어 이사회 에가지고다 상의해서 그 결정생활 회장님 지도는 뿐이야 그 누가 등건내 맘대로 해본 것 같아 이그 사람도 지금 맘대로 해버렸고 사업과 기획도 지금 맘대로 해버렸고 이놈도 지 마음대로 지정해갖고, 이사말알아야고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그랬는가. 그런일 하지 마세요. 꼬투리 잡으러 하지 마세요. 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아까 돈번 내가 뭐였건데, 무엇이 그릇에 했냐?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예를 들까요? 엊그제 이사해도 그런 일기 했다? 내가 치명 하지. 이거 화면 이사가 뭐라고 니 빨리 문을 또 어떻게 보자 이거 두번싸 끌다 합시다 이거 도만 싸움 끌이 없어졌을 때까지 신뢰 나와요 그 신뢰가 어떻다고 생각하냐 왜냐. 지금 보시오 실계에서 보니까 원강이 합병무수였던 원강이 내동생들이다 원강이가 지금 도날때 도보상금이 팔억이나 와서 팔억 그놈을 가지고 쓴게 서로 나나올 때 나나올 때 얘기 안 들었다고 지가 그냥 집을 가지고 이사를 불러가지고 낙골땅을 지게면서 8억을 그냥 일시에 전부 투자해보렸습니다그 과정에서 애르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게 개한해보개한해보또여기 금산민 그저 돈을 많이 지어놨대요 거기도 돈이 3억이 나왔대요 나도 완전 개항해 엄청 개항해 지어버렸대요 내 중이면 그때부터 싸울 것같니요 나오자마자 지어버렸 마찬가지로 이 문중보는 생기면은 생기대로 먼저 문중일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해놓고 보면은 그런 문제가 중간에 잡으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입장은 뭐냐 아니 여기 겨지연대로 7월 10일 날 이상해서 하장서 빨리 왜 우선 내가 아까 경과복에서 했지만은 좌야 질각이 지금 담자이고 일어나을하요 빨리, 빨리 갑시다 현집얘기하 빨리 갑시다 돈이 있으면 쌍둥이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해갖고 미세요 그것이 무방하다 생각인데 이런 얘기도 지금까지 돈 가지고 있다고 가져옵시다 난리나거라 여러분들이 이사결정이 잘 되었어요 또 내가 제안을 잘 됐다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은 보시오사업조직집행사에 아까 경과보 얘기했죠 자야, 송계재가 보수가 시급할 뿐더러, 조상은 재산에서 얻은 수입, 수익, 수입은 먼저, 선종의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사, 2014년 6월 30일까지 수입이 완료되면은, 그때 정치인에서 별도로 결정 기로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결정, 시행합시다. 하고, 이사에서 결정했단 말이야. 그데 뭐, 뭔지, 빨리 이냐 아까 그, 저, 영승이 얘기해봐. 지진이 이리도 좋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해서 그건 넘어할수 아, 없어 그러지 말고 제발 제발 탄압해서 좋게 합시다 누가 몰랐으면 모든 걸 죽여야 돼 아니고 돈안 먹고 착실했으면 탁수를 보내지 못했지 극진을 안 해야지 어떻습니까 이러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아까 원한 일어고있 그러면 부회장이야 감사 그총이사정이사는 아까 이사의 계의대로 어째 여러분들, 어째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리에서 네, 다시 저, 뭐요 처음 이렇게 전체 이렇게 와서 청소하고 네, 집안에 이렇게 어르신들 뵙고 보니까 제가 더 네,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서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듣자 하니 이렇게 쭉 보니까 아돈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하면서 임원선출 거기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나 하고 싶습니다. 종회에서 원래 회장과 감사는 어디 모임이라고 그러고 그 전에야 이제 많은 이렇게 고생해 주신 회장님 또 처음에는 어디랑 그랬지 않습니까? 몇 분이 이렇게 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욕을 또 얻어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많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같은 이제 집안 어르신께서.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총회에서 회장을 뽑고 또 감사 두 명은 총회에서 뽑고 에, 고문, 이제 그 이사죠. 제그 이사는 고문이나 집안 어르신들, 임원들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임원을 뽑되 꼭 여기에서 큰이세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좀잘 모르지만 앞으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큰 손. 작은 손 중에서 반반씩 이사를 내시고 총에서 회장님은 에 이번에는 예를 들면 큰 손에서 했다면 또 다음에는 자수, 작은 손에서 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총에서 이렇게 선출해 주시면 아버도 하목하고 아까 말씀에듯이 이렇게 오손도손 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로 어의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제안 설명하는 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에서 회장과 감사를 뽑되 그리고 에, 이사는 큰손 작은손 문 중에서 서로 집안 어르신들과 고문이 이렇게 만나서 이문가 만나서 이사를 선정해 주시고 지명해서 선정해 주시고 총회에서 추천받아서 하시되 같은 여건이면 또한 해는 한번 있으면 큰손에서 쓰면그 다음에는 작은손 집안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셨으면 은 저희 객지에 있는 저희들이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견해 달리야 합니다. 이게 사견입니다. 회장 입장이 아니라 어, 종친 회원 입장에서 사견을 얘기합니다. 전제합니다 첫째 아까 좋은 말이에요. 큰집선한 번, 작은 집선한번이사들또큰집 이사, 작은 집 이사 똑같이 한다는 것 원론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일을 다리해야요 회장은 등록이 있습니다. 회장의 등록. 회장은 뭐냐. 회장이 될수 있는 자짓,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큰 집에서 이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작은 집에서 을, 이것은 종친의 운영계에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럴지 못했지만 이번에 큰 집에서는 후응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순서가 작은 집손이에요. 작은 집손에서는 능력도 없어. 사심이 많아. 종치는 동참도 안 해. 그러면 자꾸 긁으려고 해. 그 사람 왜 쓰겠습니까? 그것은 종치의철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이나 똑같은 자질이 있으면은, 소위 덕목. 덕목 뭐냐. 첫째, 기여도 정렬. 저 사람이 얼마나 분리해서철저을 희생적으로 정렬이 있어야 됩니다. 정렬. 두째,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뭔일 했으니 나도 왜 안주냐? 좀 주어? 나도 이런지 했어? <웃음> 그럼 사심이 있어서 안돼. 첫째, 얼마만지그 사람이 이래 좀 능력이